거 있겠지? 다음 페이지? 272번. 거의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. 어? 끝났는디 요게, 설명서를 보면은, 얘가 이제 분리가 돼서, 이게 비행기잖아요? 분리가 돼서, 이걸쫙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, 그게 다예요. 그림 보니까 요거. 이게 요거에요, 지금. 얘는 약간 드론처럼, 예, 운행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. 얘네는, 얘를, 이렇게 앞을 당기면 분리가 돼요. 그럼 여기 작은 바퀴 한개더 있어가지고,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따로. 얘도 마찬가지로, 앞을 당기면은 분리가 돼요. 이게 분리가 견, 아, 결합이 견고하게 잘, 견고하게 잘 돼, 경, 결합이 경각이 잘, 경이잘돼 있어서, 그 다음에, 얘는, 이게 아니라,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크가 돼요 근데 바이크가 서진 않네 서진 않아 <웃음> 넘어져요 한쪽으로 이렇게 예, 세우는 건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바이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어 빠지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빠지면 은안 집혀요 <웃음> 됐다 집기 힘들어 이렇게 있다가 이 이게 전차 모드때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, 앞바퀴 앞으로 나오면서, 여기 됩니다. 근데 이게 고정되는 건 없어요. 그냥 이 상태로 있어요. 그리고 얘도 쓰진 않아요. 여기다가, 이제 애들을 태워볼게요. 여기에는 잔이 타야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잔을 태우고, 이쪽에는,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코를 태우겠습니다. 카이는, 이쪽에. 마지막으로, 여기에는 제이를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넌 요걸 타고 하늘을 날아라 이렇게 태웠습니다 이렇게와 로이드는 내 마음의 1번입니다 <웃음> 전제이 팬. 자신의 마음속에 1번을 오토바이 태우면 되겠습니다 어, 진짜 멋지다 전 이거 되게 좋은데요? 아니 뭐 옛날 제품 이런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이 제품 자체로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 이거 한번 결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쪽으로 밀면 결합이 됩니다 되게 결합잘 돼요 견, 견고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날개가 좀 삐뚤는데 예 이렇게 어전 되게 좋아요 와 진짜 멋지다 워드 사달라고 할까요 이거 사달라고 할까요 고민되네 워드보다는 얘죠 아, 전얘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얘를 안 끼웠네. 이거, 이대 전시만 해놔도, 아, 진짜 멋지다. 그냥 나와보고 한번 굴려볼까? 이계도 돌아가는 거 보세요. 어, 아, 진짜, 진짜 멋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분리. 사,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깐 한번더 한 분리할게요. 나오고, 슝.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보다는 이 바이크에 받침대가 없다는 거예요. <웃음> 항상 기울여놔야 돼 이렇게. 헬리제스는 어느 스터드에 합치되는 거죠? 아, 그거는요, 스터드가 아니라요, 여기 보시면은, 여기, 요, 테크닉 브릭, 요, 구멍 보이시나요? 여기랑, 요거랑 결합이 되는 겁니다. 이 자동차도, 그래도 이쪽은, 이쪽 한쪽은 무한계도고, 한쪽은 이제 조그만 바퀴가 달려있어서, 예. 네. 이렇게 그냥 씁니다, 이렇게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, 이거 돌아갈 때, 끼리끼리끼리 소리 나거든요? 기계음처럼.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자 다시 합체를 하고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아참 멋있어 뭐 이런 슈팅 브릭, 슈팅 기믹이 있긴 하지만 굳이 발사해 보진 않겠습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합체됐을 때는 살짝 위에서 쳐다보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전 추천입니다 구입할 수 있으시면 구입하세요 만약에 근데 예전제품 있으시면 굳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울트라 소닉 뭐였죠 울트라 스테스레이더였나 그거 있으시면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 없으시다 그럼 구입하세요 아무튼 그 고철로 만든 것이고는 퀄리티가 되게 좋죠 이 페인팅도 깔끔하게 돼있고아 <웃음> 맞다 요거 아, 이거는 서연이가 만든 제가 요거 만들 동안 옆에서 서연이가 요거 만들었어요 카이의 블레드 사이클입니다 얘는 뭐 특별한 기믹이나 이런 건 없고 이뱀 나오는 뱀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냥 바이크예요 근데 바퀴가 두개 따로따로 도는 그런 바이크 이 칼은 서연이가 꽂아 놓은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얘는 이제 저렴이라서 등에 칼을 꽂는 곳이 없어요 요정도 그미가 스티커 이거 스티커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스티커 아닌데 프린팅인데요 아니 이런 곳에 프린팅을 썼다고? 레고가? 이럴수가 이럴수가 레고가 이곳에 프린팅을 대단합니다 이거 리뷰 만들어 짧게 만들어야겠다 <웃음> 레고의 혁명 레고의 돈 지랄 이런 곳에 돈을 투자했다니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